그냥 방패 하나씩 줄테니까 써라 어, 아, 야 이거 어두워지는데? 첫방아 맞다 마이크래프트는 지구가 네모나치 그럼 한쪽으로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의미가 없네 아무 의미 없지 야, 야, 야 갑자기 이렇게 어두워? 어, 뭐야 그 어, 어두워져. 뭐야 우리 끝난 거니? 야, 별로 없어. 야, 갑자기 방중에 기운이 막 나는데? 야, 야, 야, 야, 비 나왔다. 어? 좀비 나왔어. 하... 하... 나딜좀 빼야 하... 되는데. 빨리! 어이! 어이! 어이! 야, 야, 올라 야, 야, 야, 야, 올라 올 야, 야, 야, 야, 야, 올 야, 다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나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아, 여기 야, 빠져 빠져 빠져 뒤로 아, 빠져 나 아, 여기 혹시 들어올까봐 강클 야, 손영아 너가 커 저기 저기 저기 어, 그수철장이야뭐 <웃음> 아, 뭐 그럼 우리 한 버틴 거야? 한 버텼어? 어, 대이원어대이원 아, 어, 어. <웃음> 오졌다 와, 누가 내 농작물에 발을 <웃음> 댄 거야? 저어서 어, 아 야, 야 탄다. 너만 돼. 아, 그래? 너무 잘 아, 너무 이 많이, 많아 많이. I just haven't 빨리. 빨 e 빨리. o Who? Who? Who? Who? Who? 빨리 o Who? w h 비교하면서 에, <웃음> 네. 네. 수고하셨습니다 어이 친구들 어? 나, 나 돌고깽이 하나만 <웃음> 친구들 나 돌고깽이 하나만 들어 돌고깽이? 아 이거 야 이거 막바 떨어져. 야 니들 따라 움직인다. 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 <웃음> <참았어. 웃음> <뭐야>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배터마 앤드메, 앤드메, 앤드엔드메 앤드메, 앤드메, 앤드메, 오! 드메앤드오 온다 온다 드메 앤드메, 앤드메, 앤드메, 앤어 오! 앤드메, 어드어 앤드메, 앤드메, 앤드메, 앤 빼. 봐리 놀아. What? 야! 봤다. 헤드민아 봤다. 안녕. 어, 온다, 온다, 온다. 설치해 또아 내가 호판 쪽에서 살아 들어가는 길을 걸려어내 신기한 가 도리스, 오시, 도스 도리스, 스 도리스, 도리스, 도스 도리스, 어리스스 어? 집았어 어, 맞다부셔야다 별로 그렇게 안 먹네. 뭐 있어? 어 먹을 수 없어. 먹을 수 없어. 먹을 수없무도을수 아, 나 바쁜 여정을 마치고 찾았어 먹을 어 먹을 야, 없어. 먹을 수없라먹 엔더맨이랑 너만을 치고 살아왔어아 좋았다 이게 한제도 파키 오, 오, 여행은 많이 갔다 왔는데 뭐 이렇게 손과는 없는 것 같다? 다이아가 좀 멋있다 나 다이아 검좀 주겠네? 음. 아 쉬운데? 어? 쉬는데? 음. 야 황금사랑 보자. 음. 다이아 검이랑. 음. 어... 다이아 검? 음. 응. 황금사가두 개. 황금사가 음. 하나밖에 없는데? 하나밖에 없어. 황금사가내 맞으면 사과 음. 캐갖고 황금 없이 키워둔. 음. 이 황금사가 보면은 음. 어? 야 인첸 튼채 응. 뭔데? 충절이라고 써있는데 심지어 삼렙이야 뭐? 뭐? 3렙이야 3렙 뭐라고? 충절 충절? 음. 충절 이거 뭐야? 몰라 그럼 됐어 야 나무랑 불구는 데 알아온다 아 충절 돌새 뭐라고? 나무로 만든 데다가 불는 그 만약에 레이어 딱 하나짜리잖아? 어. 내가 알기로는 그 밑에 딱 서있으면 물이 <웃음> 또 떨어져. 한 방울씩. 그 이펙트가 있어. 여기다 물 묻자. <웃음> 이층에 그래서 뭐 심자 물 자동으로 떨어지 <웃음> 아, 그, 그거 안 돼. 약간 그러니까 얘. 이게... <웃음> 느낌만. 아, 느낌만. 딱 <웃음> 하네. <웃음> 아, 그래. 뭐... 물좀 떠나봐. <웃음> 이 주변에 코코랑 마일씨가 말랐다 어디야 무슨 미이 건물이 왔어? 어디? 어디? 우리 집에서 어느 방향으로 왔어? 너네저 나야 건다. 야 여기 누가 농초로 지어놨어? 어디? 거기 마을인가? 마을이라고 기보니까 작은 마을도 있으니까 집이 아니라 하나만 너 어디로 갔냐 아까 풀었다봤 갔었잖아. 어, 그 어디로 는지못갔어 아, 뛰어댕기니까배고프 그만간, 그이안다 야, 인 사람들보다 뒤에 알려어 아, 거기 종이 있으면 빨리 캔. 그 종이 그거. 응. 어디로 온 거야? 얘? 슬슬 해가 지고는것 같다 알겠다 저한에 지금 돌아갈 적 너? 어? 어? 나, 나 거기서 왔어 아니 안녕 야그그그 그, 그 위치에서 발 반대쪽으로 달려 발맞대어해해 해 뜨는 방향으로 기다려봐 내가 조약돌로 달 쪽으로 뛰면돼 아니 달말고 달반대로 뛰라고 내가 타워 엄청 높게 쌓아 올리고 있거든 이로 보일텐데 이거 그럼 보일 나 보일걸? 안보이네 아 안보이는데 지금, 지금 난너 보이는데? 너 뒤에 봐봐 엔더맨 오씨 너 뒤에 뭐지오 안되겠어 안되겠어 엔더맨 지금 흐흐흐흐 <웃음> 겁나 뛰네 젠다 <웃음> 귀엽다 내 이름 안보여 어탁 보였어 내가 탁좀보각받으면다너 그거 어디서 척대기게 내려가냐? 다시 파고 내려가지. 네에물 같은 거 가져야 될 거야. 아니 저기 있 온다 온다. 야 거기 몽수 대만다. 오심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거 오오오오오거오오 필요 없나? 오오오오오오야야 야, 오오오오다 조비 오오오오오오오 도와줘 그냥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어야 이제 슬슬 끝내야 될것 같아 그래 화면 음... 이어서 하자 <웃음> 매세를 하러 가자. 자, 우리 매세를 하러 갑시다. 자, 방송. 수고하셨습니다. 아,